안녕하세요 WMD입니다 멜로디 흥신소의 여섯 번째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사연을 읽어보자면 올해 12월 달에 제 불알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불알, 불알 지금 공시생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추억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친구 이름은 김원광이고 나이는 31살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이네요 어, 이런 친구를 위해서 간단한 노래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두 분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결혼하게 될재수씨 그러니까 예비 신부 이름이 현선씨라고 하네요 어, 여행갔던 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천만이라고 하셨고요 어떤 가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우리가 함께어서 좋았기에 너와 그녀도 이제부터 함께어서 행복하길 이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저의 이름은 류동하입니다. 네, 류동하님이 곧 결혼하는 친구 김원광님을 위해서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요. 뭔가 가슴이 따따해집니다 아, 얼른 작업실로 가서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광송에는 어떤 코드를 쓸까 하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 중에 오아시스의 Whatever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코드가. 제가 이 노래 코드를 되게 좋아해서. 감성적인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항상 이 코드를 많이 쓰는데 오늘 김원광송은 이 코드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멜로디는 약간 하강하는 느낌이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Yeah, yeah, I want to feel 네, 뭐 이런 멜로디인데 아직 가사는 생각이 안 나서 아직 안 붙였습니다 근데 가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또 다른 막을 시작한다 뭐 인생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는 내 친구야 뭐 이런 가사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수씨 이름 예비 신부 이름이 현선씨니까 노래에 현선씨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래서 점수를 따는 거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술 먹기 좋게 근데 너무 이 노래는 막 유머 이런 것보다는 친구분이 들었을 때좀 어우씨, 야이 감동인데? 이런 느낌 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녹음된 버전으로 가볼까요? 고고고! 철 없는 중딩 둘이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또 다른 막을 시작하는 이 노랜 김원광송 인생이 그래 따로 또같이 아마 친구들은 잠시 따로 일테지 슬프지 않아 우리 열심히 살자 애기도 키우고 가끔씩 술 한잔하자 김원광 류동아 함께 갔던 순천만 여행 원없이 들었던 섹소폰 소리 이제 현선 시 들려줘라 헤이! 광란의 질주까진 아니었어도 후회 없다 우리의 추억 <목소리> 우리들 함께여서 좋았던 것처럼 이젠 그녀와 함께여서 더 행복하길 철없는 중딩둘이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또 다른 막을 시작하는 이노래 김원광송 친구야 널 응원해 철없는 중딩 둘이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또 다른 막을 시작하는 이 노랜 김원광송 인생이 그래 따로 또 같지 아마 친구들은 잠시 따로 일테지 슬프지 않아 우리 열심히 살자 애기도 키우고 가끔씩 술란자마자 김원광 류동아 함께 네잘 보셨나요? 어... 남자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 반응이 아니었나 싶고요. 굉장히 두 분의 우정에 도움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이렇게 멜로디움 신소 여섯 번째 노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노래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